명절하면 갈비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LA갈비를 항상 해요 이렇게 핏물을 물에 담가서 한 두세 시간 정도 핏물을 빼줘요 LA갈비를 한세 시간 정도 핏물을 빼가지고 제가 이렇게 체에 받쳐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소스는 레시피를 올려놓을게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만들어서 망에다 다 걸러가지고 이런 국물만 이렇게 따라가지고 제가 이걸 LA 갈비에다가 재서 숙성을 시킬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큰 볼에다가 핏물을 다뺀 갈비를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제가 이 국물은 제가 레시피 올려 드릴 거고요이 국물을 제가 그래서 충분히 이거를 버무려 줄 거예요 그래서 양념을 이렇게 골고루 적시도록 묻혀 묻히셔가지고요. 제가 이거 <웃음> 10년째 쓰고 있는 LA 전용 갈비 통이에요. 여기다 재가지고 제가 여기 이게 키가 딱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키가 딱 맞아서. 제가 이거, 이거, 이 통을 한 10년째 이거 LA 갈비 전용 통으로 쓰고 있어요. 이렇게 양념을 으혀서 이렇게 하고. 그래서 이렇게 갈비를 이렇게 재가지고 어한 2, 3일 제 먹기 전에 한 이틀 전 정도 해서 이렇게 김치에다가 넣어놓으면 숙성이 잘 돼갖고 LA갈비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